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저번 브이로그에서 애션님께 받았던 클래식 오리진을 리뷰해볼텐데요 재질깡패로 유명한 클래식 오리진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카드를 받았을 때 놀랐던 것은 정말 재미있는 요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인데요 카드 케이스부터 보자면 프로모션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인 걸알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옆부분에 클래식이라는 문구가 조금 더 깔끔해진 것을 볼 수가 있고 건반 부분에는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을 자세히 보시면 클래식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밑부분에는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어디서 카드를 생산했는지 쓰여져있네요? 아 참고로 앞면과 뒷면은 프로모션과 동일합니다. 자 그럼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케이스 윗부분에 선 5개가 눈에 띄지 않나요? 이것은 날개를 접어 올려보면 하나의 오스포보가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플랩에는 영어가 적혀있는데요. 어, 이건 그리 신경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카드의 디자인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모션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보드가 조금 줄어들고 에이스 스페이드가 조금 더 멋있어졌습니다. 하트와 다이아몬드는 검붉은 색으로 인쇄돼서 클래식에 걸맞는 깔끔한 인상을 주네요. 전이 부분이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한덱 받고... 조커 두장 더... 배질면에서는 정말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을 정도로 카드가 얇고 부드럽습니다. 음식점을 평가할 때 기본적으로 김치맛을 보듯이 카드를 평가할 때도 패닝을 먼저 해보는데요. Nice. 이 가격대에서 이 정도의 퀄리티면 정말 괜찮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가격을 언급해두고 알려드리지 않았죠. 클래식 오리진의 가격은 프로모션의 반값인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총평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 리뷰를 보시면서 제가 너무 칭찬만 하지 않았는가 싶으실텐데요 사실 저도 꽤나 까다로운 사람이라 카드에 대한 칭찬은 잘 안하는데 한번 써보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재질깡패로 부르고 다녔는지 이제는 이해가 됩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무리 안 좋게 생각을 해봐도 흠 잡을 곳이 없는 카드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고요. 재밌는 디자인들과 재질까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클래식 오리진 한 번쯤은 구입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클오진 리뷰였고요. 봐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